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아, 아 오늘 목요일이죠. 아유, 제가 어젯밤에 라이브 하고 나서 지금 아침에 또 라이브 하려니까 약간 정신이 없네요. 자, 지금 이제 오늘 아침 요가 세션 시작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골반을 가지고 주제를 진행했던 여덟 번째 중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 여덟 번째 세션입니다. 네, 자리 등을 대고 누워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일단 정리한 걸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오늘은 좀 프린트를 못해서요 그냥 바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전체 골반 중에 지금 여덟 번째 세션이고요 총 10개 동작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게요 네 자, 지금 이 각각의 동작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물한잔 마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다 인사해 주시고요 자 좋아요도 하나 눌러주시고 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화면 위쪽으로 맞춰 놓고요 제가 요 순서 맞춰서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매트 가져오시고요 자리에 등대고 누우세요 네 선배님 안녕하세요 네자 아침에 이제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네, 누운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리를 내리로 쭉 펴고 자리에서 이제 잠이 깨서 누워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내쉬면서 배를 안으로 허리를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엉치 꼬리뼈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내쉬고요. 들이쉽니다. 날숨. 오늘은 그동안에 일곱 번을 진행했던 내용들 중에서 좀더 이렇게 밀도 있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시퀀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허리와 골반을 안정시켜주는 호흡과 같이 하는 허리와 골반의 리듬을 살려주는 동작입니다. 들이쉬면서 엉치 꼬리뼈를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내쉬면서 배와 허리를 바닥으로 내려주세요. 들이쉬고. 내쉬고요. 네, 이제 잘 해주셨고요. 배를 살짝 안으로 당기면서 발바닥을 꾹 누르고 엉덩이를 천천히 네,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처음 할 때는요. 골반을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다시 내쉬면서 내려주세요. 네, 고관절에 힘이 약한 분들은 보통 발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들어 올릴 때 허리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와 너무 멀지 않게 지금 손한뼘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자, 내쉬면서 배를 살짝 당겨 허리를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발바닥 힘껏 디디면서 들이쉬며 엉덩이 네, 아까보다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내쉬면서 허리가 먼저 내려가고 엉치 바닥에 닿게 합니다 자, 이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발 디디고 네, 허리가 닿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주시고요. 지금 올라갈 때이 허벅지 뒤와 엉덩이 쪽의 힘을 사용하면서 발을 더 힘껏 디디고 들이쉬며 올라갑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위에서부터 등뼈를 하나하나 내리시고요. 그리고 허리 내려오고 엉치 바닥에 닿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동작은 제가 척추 분절 운동이라고 해서 제 영상에서 이미 소개를 해드렸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 중에 허리 골반 안정화 호흡이나 네, 척추 분절 운동 이런 것들이 네, 이미 하나씩 하나씩 다 나누어져서 영상으로 제가 올렸던 부분들이고요 네, 자 이제 다리를 아래로 내려 볼게요 네. 지금 여기서도 사실은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무릎을 한번 당겨주시면 조금 더 안정이 되고요. 네, 네 다리를 내려서 네, 발끝치기를 해보겠습니다. 발 넓이는 골반 넓이보다 약간 넓게 해주시고요. 안으로 가져왔을 때 이렇게 엄지발가락이 서로 이렇게 마주 닿아서 네, 탁탁탁 탁 소리가 나고 있죠. 네, 이제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1분을 해주세요. 네, 멈추지 말고 계속 빠른 속도 1번 유지합니다. 네, 점점 심박 올라가고요. 다리에 뻐근한 느낌이 골반, 고관절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고요. 제가 음악도 약간 좀 비트가 있는 거를 틀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약간 좀 속도감 있게 네, 실제 요가를 하고 있는 느낌 아니면 피트니스에 가시면 GX 수업하죠. 이렇게 조금 더 네, 속도감 있게 해주세요. 자, 지금 채팅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계속 같이 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저 계속 쉬지 않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고 있죠?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속도 더 빨리 하세요. 네, 지금. 수업 시간에 이거보다 더 빨리 시켜요, 제가. 그리고 100번은 무조건 멈추지 않고 하시도록 합니다. 고관절이 뻐근한 느낌이 오죠? 이때 멈추지 마시고 계속 하세요. 네, 고관절이 뻐근한 느낌이 이렇게 허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경우까지 거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네, 뻐근한데 그냥 바로 멈춰버리면 여기에서 남아있거든요?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10초. 최대한 빠른 속도로 합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이제 잠시 멈추고 깊이 호흡합니다.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요. 네, 발에서부터 전체 다리, 골반 그리고 복부, 척추 라인을 따라서 네 운동을 한 찌릿한 느낌들, 미세한 진동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혈액순환을 위한 발끝이 하였습니다. 양쪽 무릎을 세워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두 무릎 오른쪽으로 갑니다. 들이쉬면서 돌아오시고요. 내쉬면서 무릎 왼쪽으로 갑니다. 들숨 돌아오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오른쪽 지금 동작은 중간 연결에 고관절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연결 동작입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돌아오시고요. 네 이제 발을 들어서 잠깐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 주시고요 네 지금 채팅해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읽어 볼게요 네아그 다음에 지금 누워서 동작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더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 저, 채팅 읽어 볼게요 자 이제 왼발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걸었습니다 오른발을 들어주시고요. 왼손을 이렇게 다리 사이로 집어넣으세요. 양손 오른쪽 무릎 깍지 껴서 잡았습니다. 요 무릎 슬개골이 아니고 이 밑에를 잡아요.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 오른쪽 가슴 쪽으로 들이쉬면서 멀어집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오른쪽 무릎 오른쪽 가슴 쪽으로 가시고요. 들이쉬고 네번 하겠습니다. 내쉬고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가슴 쪽으로 가까이 보내면 지금 왼쪽에 엉덩이 근육에서 천천히 당기는 느낌이 전달이 되죠 이건 이상근이라고 하는 가장 좀 깊은 좌골신경과 관계되어 있는 엉덩이 근육의 스트레칭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큰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 햄스트링이 뒤쪽이 타이트한 분들도 역시 햄스트링의 윗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손 풀어서 내려주시고요 왼발 아래로 잠시 숨 고르세요. 네, 이제 왼쪽에 엉덩이하고 허벅지 시작되는 부분 조금 더 가벼워져 있습니다. 오른발을 들어서 왼쪽 무릎 바깥쪽에 걸어주시고요. 네, 왼발을 들어 볼게요. 오른손 다리 사이로 집어 넣습니다. 양손. 네, 왼쪽 무릎 쪽을 잡아주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 무릎을 왼쪽 가슴 쪽으로 들이쉬면서 멀어지고요. 다시 천천히 왼쪽 무릎 가슴 쪽으로 당겨볼게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엉덩이 근육과 오른쪽 이 허벅지 뒤쪽에 햄스트링이 시작되는 라인에서 당기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특히 엉덩이 근육 딱딱하고 다리 뒷면이 아주 딱딱한 분들은 이런 동작 충분히 잘 해주시고요 다리에 저림이 있는 좌골신경 라인의 흐름이 좋지 않은 분들도요 이렇게 이상근을 스트레칭하는 동작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이제 오른발 아래로요. 잠시 그대로 숨을 고르세요. 네, 이제 오른쪽에 엉덩이와 네, 다리 연결되는 뒤쪽 허벅지 라인도 조금 더 부드럽게 넓혀져 있습니다. 네, 이제 옆으로 이렇게 몸을 돌려서 일어나 볼게요. 채팅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좀 읽어 볼게요. 네. 자, 지금 8분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선비님, 김비우님, 둘하나님, 네, 어, 미란 권님, 나무엄마님. 네, 안녕하세요. 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지금, 어, 약간 비트가 빠른 음악을 제가 틀어놨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리시나요? 네, 지금 동작은, 어, 제가 다섯 개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동작. 일어나 앉아서 엉덩이로 걷기를 해볼게요. 자, 엉덩이 걷기도 제그 채널에 이미 영상이 작년에 찍었던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네, 죽, 깊이, 깊이 이렇게 상체를 숙이는 전굴 자세 있죠? 네. 이렇게 다리를 앞으로 하시고요. 상체를 숙이는 전굴 자세가 잘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고관절의 굽힘을 위해서 이 동작을 꼭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동작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매트 끝쪽으로 가서 자신의 엉덩이를 대시고요. 이렇게 고관절이 깊이 굽혀지는 이 움직임을 지금 강화하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오른쪽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위로 들고 앞으로 내리고 왼쪽 엉덩이 들고 앞으로 내리고 동작을 3단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냥 들어서 이렇게 미는 게 아니고요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고관절의 굽힘을 더 강화시킵니다 네, 장요근의 힘이 약하신 분들도 지금 이 동작이 많이 필요하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전굴 자세 잘안 되는 분들 충분히 다 해주세요 자,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계속 3단을 나눠서 합니다 자, 지금 들고 앞으로 갈때 무릎을 미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쭉 뻗어주세요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지금 동작을 할때 계속 무릎이 굽혀지거나 네, 엉덩이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거나 하는 분들은 지금 이 하체의 근력이 부족하고요 고관절이 굽히는 힘이 좀 약하다고 볼수 있죠 자, 들고 앞으로 내리고 매트 끝까지 가볼게요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들고 앞으로 내리고 하나 둘셋네 이제 매트 끝까지 왔습니다 이제 뒤로 가는 동작을 또해 볼게요 지금 계속 3단계로 나눠서 하고 있죠 뒤로 갈 때는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네 허리 쪽에 근력이 약하신 분들 고관절 굽힘이 잘안 되는 분들 모두 필요합니다 시험 때문에 전굴 자세 꼭 하셔야 된다고 하신 분들 있죠? 예, 네, 들고 뒤로 내리고 지금 이렇게 엉덩이 걷기도 전굴을 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동작입니다.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들고 뒤로 내리고, 내리고. 한번 더요. 들고 뒤로 내리고 네 이렇게 매트 끝까지 다시 왔습니다 잠시 그대로 숨 한번 고르시고요 네좀 빠르게 동작 진행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숨이 차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반복해서 이 동작들이 연속이 되고 속도가 약간 빨라지게 되면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 동작 볼게요 네 이제 어 앉아서 한 다리를 가슴 쪽을 이렇게 안아주시고요. 당긴 동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올릴 때 처음 화면 이 썸네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미리 보기 화면에 이 동작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드린 경우들이 있었었죠. 네. 이렇게, 어, 처음 처음에 손을 이렇게 발 한번 잡아볼게요. 네. 요게 이제 처음에 조금 더 쉽죠. 뒤꿈치 자신의 배꼽 높이를 가져오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발을 당겨주세요. 들이쉬면서 멀어지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발 당겨주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하시면서 좋아요 누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고요 네, 네 이렇게 왼쪽 발을 오른쪽 팔꿈치 안에 걸어보겠습니다 잘안 되는 분들은요 아까처럼 두 손으로 왼 발을 잡아서 발뒤꿈치 자신의 배꼽 높이에서 당기는 동작 해주세요 천천히 내쉬면서 왼쪽 발이 오른쪽 가슴으로 가까워집니다 들이쉬면서 멀어지고요 천천히 오른쪽 발 왼, 네, 왼쪽 발이 오른쪽 가슴으로 가까워집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당겨 주시고요 네 이렇게 횟수는 4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 안쪽으로 붙여서 잠시 내려주시고요. 지금 이 굳어있는 고관절과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 연결되는 부분을 추, 충분히 풀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쪽에 라인이 타이트하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여기가 타이트하다는 거는 실은 근육이 많다는 의미의 타이트한 분도 계시지만요. 대부분은 근육량이 부족하면서 근육들이 순환이 안 돼서 아주 딱딱한 나무처럼 변해 있는 분들이 더 많으시죠 그래서 이 순환을 시키면서 그 주변의 근육들이 이렇게 이제 자신의 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의미의 스트레칭이고요 그리고 강화 운동도 그 다음에 들어가야지 이제 이 스트레칭과 강화를 통해서 근육이 조금 더 탄력 있게 바뀌게 되겠죠 이제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자 오른발 잡아주시고요 발뒤꿈치 자신의 배꼽 높이로 가까이 가져옵니다 마시면서 멀어지고요 다시 천천히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네 지금 이 다리를 들어 올린 동작 자체에서 너무 당기고 뻐근한 느낌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 이 동작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요 네 오른쪽 발 왼쪽 팔꿈치 안에 걸었습니다 살짝 더 들어 올려 볼게요 허리하고 등 세워주세요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네,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발이 왼쪽 가슴 쪽으로 가까워지게 합니다 네, 등 구부정해지고 어깨가 이렇게 밀려 올라가지 않게 허리 등을 세워주시고 어깨를 내려줍니다 들이쉬면서 멀어지고 이제 내쉬면서 오른발 가슴 쪽으로 가까워집니다 들이쉬고요 천천히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세번 했고요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당겨줍니다 네, 이제 발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라이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어횟수를네 번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는 세 번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한 번을 더해서 다섯 번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만을 하시고 네 같이 동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엉덩이와 다리에 닿는 부분이 더 편안하게 잘 바닥에 넓게 펴져서 앉아 있는지 보세요 네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엉덩이 닿는 부분이 고르게 넓게 펴져서 앉아있는 이 느낌이 굉장히 앉아있는 자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잘 해주셨고요 이제 뒷면을 스트레칭 했으면 앞쪽에 내부 공간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장요근이라고 해서요 허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이 속근육을 천천히 스트레칭 해볼게요 오늘은 카메라 각도를 좀 굉장히 크게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제가 머리가 좀 약간 잘리려고 하는데 다 보이시죠? 네 왼쪽 이렇게 고관절을 잡아주시고요 오른손 여기 무릎이 아니고요 더 위에 허벅지를 잡아주세요 포인트 왼쪽 발등 들리지 않게 합니다 이때 네,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제가 지금 담요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이렇게 무릎 밑에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발이 이렇게 들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흔들흔들 거리면서 들려있는 분들은 발등 밑에 여기 놓으시면 되겠죠 딱. 밑에 물체가 있게 되면 우리 인체는 훨씬 더 강한 힘을 쓰게 됩니다 뭔가 잡고 있을 때 힘이 훨씬 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느끼셨죠 자,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을 천천히 앞으로 보내주세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무릎 아래에 받쳐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 골반 뒤로 갑니다 다시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 앞으로 오시고요 네, 지금 장육은 스트레칭 하고 있죠 왼쪽 내쉬면서 천천히 왼쪽 엉덩이 뒤로 옵니다. 자 오른발, 이제 반발만 더 앞으로 가볼게요. 자, 들이쉬면서 골반을 앞으로, 허리를 이렇게 밀어서 젖히지 마시고요. 이 밑에 있는 골반, 여기 손이 닿고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보내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시고요. 천천히 뒤로 갑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을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옵니다. 네 이제 오른발 뒤로 보내주시고요. 또 왼발을 앞으로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오른쪽 발등에 지금 담요를 지지하고 있고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오른쪽 무릎 아래에 담요를 놓으세요. 네 오른손으로 오른쪽 고관절을 잡아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오른쪽 발등을 힘껏 누르면서 오른쪽 엉덩이를 앞으로 지금 이 아래쪽 면을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뒤로 갑니다. 들숨, 오른쪽 골반 앞으로 갑니다. 내쉬면서 배를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뒤로. 지금 장육을 스트레칭하고 있고요. 이제 왼발을 앞으로 반발만큼 더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발등 지지 강하게 해주세요. 들이쉬면서 앞으로 오른쪽 골반 보내주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고 천천히 뒤로 갑니다. 시들숨, 오른쪽 발등을 힘껏 지지하면서 오른쪽 골반 앞으로 보내주세요.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옵니다. 네 이제 발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잠시 그대로 엉덩이 뒤로 놓고 앉아볼게요. 네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을 연결하는 내부의 아주 강력한 근육이고요. 우리가 앉아있을 때 제대로 허리를 세우고 골반과 다리는 이렇게 굽혀진 상태에서 앉아있을 때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강력한 자세 유지 근육입니다. 네, 잠깐만요. 제 화면이 조금 어두워 보이네요. 조명을 약간만 조절해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11분 들어오셨고요. 채팅해 주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 음악이 잘안 들려요? 네, 그래요. 네. 음악은 지금 제가 핀 마이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바깥쪽의 음악은 이제 약간 뭐 배경 음악 정도로 들리는 것 같고요. 음악을 크게 하다 지난번에는 제가 한번 음악을 크게 했더니 너무 많이 음악이 크게 들려서 음, 좀 오히려 수련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셔서 음악 볼륨을 조금 그렇게 크지 않게 낮춰놨거든요. 그래서 어, 음악보다는 자세 중심으로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요 잘 들리시든 들리시지 않든 그냥 자세 위주로 가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지금 1 1분 들어오셨고요. 지금 하시는 분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또 다른 분들께도 공유를 해주시면 아침에 화목 시간에 같이 요가 수련 하실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요가원 가실 시간 없으시고요 운동할 시간 없다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침 시간에 같이 요가 수련 해주세요 네자 이제 그 다음 동작 넘어가 볼게요 장요구 스트레칭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는 클램 동작 일명 이렇게 조개가 입을 벌렸다가 다무는 이 동작을 자신의 다리와 골반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옆으로 이렇게 누워주시고요 네, 지금 이 동작은 특히 둥근 엉덩이 근육 강화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되죠 무릎을 굽혀서 자신의 배꼽 높이로 가져오세요 지금 왼쪽 옆으로 누워서 왼손으로 머리를 받쳤습니다 이때 중요한 부분 머리 어깨 골반을 일직선으로 놔주세요 네, 허리가 안으로 밀려 들어가나 허리 아니면 허리가 뒤로 구부정해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새우등처럼 돼서 자세를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머리, 어깨, 골반 일직선으로 놓으시고요. 발을 지금 나란히 안쪽 발의 라인이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네 안쪽 발날을 힘껏 서로 밀어주세요. 네 밀기만 해도 벌써 이 안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내전근은 다리 안쪽 라인의 힘과 골반, 네, 요 연결되는 요 치골 라인 있죠? 여기에 힘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천천히 이제 위쪽에 있는 무릎을 들이쉬면서 위로. 이렇게 빠르게 올리지 마시고요. 빠르게 올리게 되면 관절을 쓰게 되고요. 천천히 계속 발은 밀고, 오른쪽 무릎 천천히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깥쪽 라인에 힘을 쓰고 있고요. 엉덩이까지 힘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쉬면서 배에 당겨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네. 지금, 음, 제 아침에 이제 시퀀스 구성을 하면서 대동근 운동을 넣을까 하다가 마지막에 사실을 뺐는데요. 대동근 운동, 대동근 운동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발을 이렇게 안으로 밀어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 무릎 위로 갑니다. 내쉬면서 돌아올 때 배를 잡으세요. 배 당기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계속 이렇게 모아주는 힘을 사용하면서 천천히 내려와 주세요. 네. 발 나를 안으로 밀어주시고요. 서로 발을 밀고 있습니다. 들이쉬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고요. 뒤쪽에 지금 오른쪽 엉덩이 라인에 힘 들어가는지 잘 느껴보세요. 내쉬면서 배를 당기시고 아래로요. 네, 이제 이렇게 뒤꿈치만 서로 붙여주세요. 네, 발끝은 떨어져 있고 뒤꿈치만 붙였습니다. 자, 무릎 위에 무릎 살짝 내렸다가 네, 들이쉬면서 천천히 무릎이 더 올라갑니다. 엉덩이 근육 오른쪽에 엉덩이 근육의 뒤쪽에 힘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 느껴지시죠? 내쉬면서 천천히 배를 당겨서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도 중력을 사용하며 그냥 툭 떨어지게 되겠죠? 자신의 근력으로 내려오세요. 힘을 사용하면서 천천히 내리려고 합니다. 뒤꿈치를 붙였을 때는 무릎이 완전히 서로 모아지지 않게 되고요. 들이쉬면서 다시 천천히 위로 올라갑니다. 네, 오른쪽 엉덩이 근육에 아주 탄탄한 힘을 느껴보세요. 자신의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터치해봅니다. 네, 바깥쪽의 엉덩이 라인, 그리고 꼬리뼈에 가까운 더 안쪽의 엉덩이 라인 모두 동그랗게 엉덩이 근육에 힘쓰고 있는지 만져보세요.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 천천히 오른쪽 무릎 내려옵니다. 자한 번만 더 해볼게요. 들숨에 위로. 자, Breathe in. Your right knee up. 자, 이제 내쉬면서 Breathe out. 천천히 무릎 내려주세요. Your right knee 네. 네. come down. 네, 이제 네. 천천히 아래로 무릎 나란히 놓으시고요. 네.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네. 오른쪽 엉덩이 바닥 쪽으로 내려주시고요. 오른손으로 머리를 받쳐주세요. 네, 이제 네. 시 발은 나란히 붙여주시고요. 머리 어깨, 골반, 일직선을 유지해줍니다 네, 허리 앞으로 밀지 마시고요 아니면 또 뒤로 허리가 둥그렇게 굽혀지지 않도록 일직선을 유지합니다 네, 자, 무릎은 자신의 배꼽 높이 정도로 가져오시고요 자, 발을 서로 안쪽으로 잘 밀어주세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왼쪽 무릎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계속 발 밀어주는 힘 유지하시고요 내쉬면서 복부 당기고 천천히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도 힘이 있죠? 천천히 내리는 힘. 들이쉬면서 올라갑니다. 발을 계속 잘 밀어주면서 올라가시고요. 지금 이 전체 바깥쪽 라인과 엉덩이 근육 연결되는 부분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올 때는 이 안쪽 라인에 힘을 쓰세요. 발을 밀어주시게 되면 안쪽 라인의 내전근에 기본적인 힘이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발 뒤꿈치를 서로 붙이시고요. 발끝은 떨어집니다. 네, 무릎 살짝만 내려주시고요. 자, 이제 들숨에 천천히 왼쪽 무릎이 올라갑니다. 네, 지금 왼쪽 엉덩이 쪽에 힘이 단단하게 들어가고 있죠? 내쉬면서 복부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왼쪽 무릎 내려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네. 자, Inhale Your left knee up Exhale Your left knee down 네, 이제 한번더 가볼게요. 들숨 자, 뒤꿈치. 서로 미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서로 계속 이렇게 뒤꿈치 밀고 있죠? 자, 복부 당겨주시고요. 천천히 왼쪽 무릎 아래로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올 때도 힘 가지고 있어요. 안쪽 라인, 뒤쪽 라인. 네, 이제 잘 해주셨고요. 숨 한번 고르시고. 이제, 손을 짚고 일어나서 앉아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두 다리 앞으로 펴주시고요. 앉아서 하는 육아 자세에 어, 가장 마지막은 전굴 자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서 하는 여러 가지 자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가 자세가 전굴 자세. 이렇게 앉아서 숙이는 전굴 자세는 파스치모타나 아사나라고 부르고요. 서서 하는 전굴 자세는 우타나 아사나 라고, 아사나라고 라고아 부릅니다. 아사나라는 건요, 요가 자세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고관절을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어깨 으쓱 올라가지 않게 내려주시고. 천천히 허리에서 등 천천히 이렇게 대나무가 쭉 위로 뻗어 올라가듯이 곧게 세워봅니다. 내쉬면서 아랫배, 윗배를 천천히 안으로 상체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허리를 눌러서 밑으로 숙이는 느낌이 아니고요. 배가 안으로 들어가는 만큼 상체가 천천히 내려갑니다. 뒤 다리가 당기는 분들 네 그대로 숙일 수 있는 아주 조금만 숙이셔도 괜찮습니다 자 엉덩이 꼭 눌러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올라옵니다 옆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 오늘 여러 가지 골반 동작들을 충분히 많이 했기 때문에 전구 자세할 때 오늘 그냥 무릎을 편 상태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아무리 준비운동이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무릎을 살짝 굽히시고요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고관절의 힘은 충분히 강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 무릎에 부담을 아, 이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건요, 허리 쪽을 말하는 거고요. 무릎을 굽히게 되면 허리 쪽의 압력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전구 자세를 하도록 제가 알내, 알려드리는 경우에는 보통 아무 준비가 없으신 분들 그리고 뒤쪽이 너무 많이 다리가 수축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거든요. 자, 이제 지금 발하고 발 사이도 손 주먹 하나 들어갈 만큼 살짝 떨어뜨렸습니다 거기 또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너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하지 않게요 자 이제 두 팔을 위로 들어주세요 들이쉬고요 천천히 배를 당겨주세요 자, 머리가 이렇게 먼저 떨어지지 않게 허리하고 등을 길게 세워놓으시고요 복부 당기면서 조금씩 내려가 보겠습니다 엉덩이와 뒤꿈치를 힘껏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들이쉬면서 천천히 골반을 누르고 허리하고 등은 위로 올라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쉬면서 복부를 깊이 당기면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허리하고 등이 부드럽게 앞으로 숙여집니다. 이 어깨가 이렇게 밀려서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팔꿈치 사이는 좌우로 살짝 넓혀주세요. 엉덩이와 뒤꿈치 누르고 들숨에 허리, 등, 목, 머리를 천천히 위로 세워줍니다. 내쉬면서 팔 아래로 내려주세요. 잠시 그대로 숨을 고릅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다리, 엉덩이의 느낌 그리고 세워져 있는 척추의 느낌 살펴보시고요. 어깨쪽도 편안한지 잠시 호흡 고르면서 자세 느낌을 살펴보세요. 자 이제 채팅하신 분들 그 다시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목요일 아침에 조금 항상 더 바쁘신 것 같아요. 좀 적게 들어오신 경우가 많죠? 네, 자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제가 동작을 준비한 것은 여기서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로 이제 골반은 <웃음> 주제로 하는 화목의 아침 요가는요, 8회는 지금 오늘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요, 이제 척추하고, 그러니까 허리하고 등에 해당이 되는 척추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요가를 이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어, 횟수는 제가 아마 좀 연구를 해서, 음, 4회를 할지 6회를 할지 좀, 음,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아침 시간에 여러분들 많이 바쁘시죠? 네, 출근 준비하시는 시간이시니까요. 여러분들 각자 다 출근 잘 준비하시고요. 또 네. 있다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도 남겨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선비 님. 네. 어, 오늘 음악을 조금 제가 비트가 있는 걸 틀었는데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요가 수련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좀 방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활기차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이 수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화이팅!